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저희는 라이온즈 팬 크리에이터 일기 우영서라고 하고요. 주하영입니다. 한주입니다. 와. 지금 하영님이 만든 포토카드를 뽑으러 갑니다. 오늘 김지찬 선수기 때문에 김패셜선나 선수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주셔서 그 사진을 응. 뽑는다요저 이거 뽑는 거 처음 봐요. 아 진짜요? 응. 아, 안 뽑아보셨어요? 한 번도 안뽑았어요 뽑아봤을... <웃음> 하긴 근데 이게 또 뽑는 사람은 뽑아서 보통 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이 팬분들 많이 뽑으시더라고요. 음... 이거 뽑는 거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. 아, 그냥 그냥 평범합니다. <웃음> 네, 그냥 카드가 나와요. <웃음> 플라스틱 카드로 나와가지고, 나름, 나름 소장, 네. 나름 인증샷용 이런 것도 괜찮 음. 아, 이게 또 되나? 이거를 누르고, 이거를 입력하면 되거든요, 포카 번호를. 아, 아까 받은 그 인증샷? 네네. <웃음> 오, <웃음> 아, 근데 사인 있네요? <웃음> 네, 와. 스페셜 카드 사인 있대요. 아, 대박. 이쁘다. 우와. 우와, 이게 스페셜 카드구나. 뒤에도 묘하게 약간, 반이 어, 약간 달라요. 이거 어떻게 해야죠? 어머 어머, 어, 아, 이렇게 나는 거 같아. 이게 시리얼 넘버 있어요. 응. 아, 이 넘버가 뭐예요? 이거 진짜 나중에 추찬해가지고몇 몇 번이에요? 60? 몇 번이시죠? 6번은 여기 하루에 저희가 김진진 선수가 총 60장이 나온다는 얘기고요. 네. 오늘 같은 어, 경우에는 25번! 어! 10장만! 25번. 어? 25번이시면 어, 당첨되셨네요. 당첨 어. 왜요? 그럼 이거 뭐 주는 거예요? 미엘 뷰티 케어 3만 원권. 어! 남성용 어. 화장품 3만 원권이래요. 남성화장품 여성용 이손내일이나 네, 네. 네. 어? 진짜요? 다른 네. 케어할 수 있는 상품권을 주로 하요 어. 어. 당첨 축하드려요. 어. 상품권 하도록 하시죠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엘 뷰티 케어 3만원권. <목소리> 일단 저희는 뭘 먹을까요? 진짜 아, 이거 아, 뭘 어. 어,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거 이렇게 먹 BBQ, 화딩? 진짜 맛있어요. 저 먹을 수밖에 없어요. 먹어으면 화딩컵 옆에서 말을 못 드리겠는데. <목소리> 아,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. 사실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4대2로 저희가 <목소리도> 4대2. 오늘 11대5로 삼성 NC를 아주 대승으로,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아 하루 말에 9점을 무려 내고 블루존에 있었던 거 정말 좋은 선택이었고요 그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육성 홍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많이 많이 불 오세요 <웃음> 여러분 진짜 블루존에서 꼭 오세요